안녕하십니까 런던 한량밴드의 매니저 우초희입니다 이번 2차 실방송 더 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지난 첫 실방 때 생각보다 많은 50명 가까이 되는 분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. 첫 방송이다 보니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게 많았는데 아시다시피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멤버가 모두 모여서 하지 못하는 관계로 이번에도 방구석 콘서트지만 런던 한량밴드표 음악과 썰방송으로 색다른 재미를 약속드립니다. 많이 참여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